자 여러분 드디어 마피아들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시참단을 뽑을 거예요 기획을 도와줬던 봉사당 여러분들과는 별개로 이번에는 시참단 일단 1차적으로요 댓글을 받았죠 카페에서 댓글을 받았고 2차적으로 저희 케빈방송국 디스코드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가려냈습니다 월요일에 방송하는 그 생방송 시청자 중에 뽑았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41분이 있었는데 모드만 주고 알아서 해와라 했더니 이만큼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거르고 걸러도 이 정도야 렉 검사를 해봤는데 나무검 들고 싸워봤더니 갑자기 렉이 발생하는 그런 어, 문제가 발견이 돼가지고 저희가 한번 쇼미더 마피아 지금 싸움으로 써주신 분들도 있고 잡닐로 써주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싸움이다! 그러면은 저기 주황쪽에 그대로 남아주시고 나는 잡닐이다! 여기 노란 쪽으로 옮겨가주세요 예 요. 싸움에 사람이 많이 좋은데? 그러니까 싸움에 사람이 많네 사람 너무 좋은. 야, 싸움에 사람 너무 적은데와폐어 이렇게 성실해? <웃음> 전투가 이렇게 없어 다 잡닐하러 왔냐고 이렇게 되면 축하드립니다. 싸움꾼 슈퍼 패스 이쪽으로 오세요. <웃음> 어, 오. 아 이쪽으로 오세요. 아 이쪽으로 오세요. 아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1대1 토너먼트 한번 보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출발선 똑같이 해서 가운데에다가 상자 놓고 그 상자 안엔 총이 한 자로 만들어 있어. 오. 그래서 먼저 집어서 쏘는 사람. <웃음> <웃음> 야, 죽음의 데스매치 <웃음> 블록보호 돼있나요? 블록보 b l 있 c 그러면 안 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나도 안 열린다 지금 서바이벌 모드인데 아, 네. 그건 혹시 떼지니? 어 된다! 어, 떼진다. k 다 o 다 r 다 네. b l o c k b o a r 어 네. b l o 어 k b o a r d 이렇게 쭉 뒤로 빼가지고 액자 하나씩 둬가지고 서로 맞추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 그래 야 하나씩 두고 먼저 뺀 사람이 쏠수 있게 하면 되겠네 이거 좋은데요? 어 요거 좋은데 요 느낌도 좋은데? 자 그럼 요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한명 한명 대기를 가고 그러고 가서 딱 꺼내서 잡고 바로 쏠려 그러면 세이프 모드가 걸려있습니다 세이프 모드를 풀고 음. 우와우. 이야 소리 크다 오, 소리. 이렇게 해서 저렇게 떨어뜨리면 오케이. 이기는 걸로 에이 형사님 에이 형사님 한번 테스트나 좀 해주시죠 에 그러면 좋아 자 블루팀 비쏘 레디? 아 레디 레디 응. 레드팀 어디갔어 선수가 아 너야? 레디 레디 <웃음> 너, 너야 <웃음> 야, 확실해? 레디, 레디. 내가 이걸 한 팬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 <웃음> 오 호전적이야 어 호전적이야 오... 어자 그러면 레디 레디 레디? 자 연습 게임입니다 연습 게임 레디 고! 히트 예, 예, 예, 수라 지면 가만두지 않는다! 할수 있다, 토디! 숨는 거 뭔데? 기둥 뒤에 숨는 거! 기둥 뒤에 숨는 거 뭔데? <놀람> 어? 토디, 게임 뭐니? 왜안 맞지? <놀람> 아, 뭐야... 왜안내 <놀람> 나. 아, <놀람> <angry laughing> <씨> <놀람> 아, 뭐야! 아, 뭐야! 또라이 아니야! 아, 저거! 아, 이래도 돼? <놀람> <놀람> <놀람> <놀람> 한펜으로 해 한펜 어? 한펜이가 할래? 아 오케이 오케이 둘다 서바이벌 확인 좀 해라 제발 아네 서바이벌 맞습니다 예아나 서바이벌리야 서바이벌리야 뭐냐고 너무 많이 보여주네 자 이거 H가 그냥 마음대로 시작하죠 A형사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형사식 아 아닙니다 하거 블루반눈는 어떻게 못 끝나? 안열려 안열려 파이트 어? 오예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이 빨빨빨빨빨빨 오오오오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분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서 살아. 어, 버텼어. 버텼어. 버텼어. 버텼어? 아하! 아! 아! 아, 이기신 분은 일단 여기, 일단 여기 중간으로 서자. 아, 좋다. 야, 이거 재밌네. 팔랐어. 어, 야, 이거 재밌는데. 맨 마지막 매칭으로 케빈 형대 한 편이 보고 싶다. 아, 진 사람 3분 동안 형님으로 부르기. <웃음> <웃음> 파이트. <웃음> 어 지금 똑같아. 똑같아. 어 잡았고. 어어 어, 숨었고 일단. 잡으면서 숨었죠? 오! 오, 오 와! 오, 오. 오. 야, 명승부였다 이거. 어 명승부였습니다. 오, 파이팅. 파이팅! 여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오! 오. 오. 오. 장전모도 풀고. 아 이게 제일 무섭거든 사실. 여자들이거든어와 아! 어어어안 아. 아. 아. 어. 돼, 어. 안, 안, 안 돼. 잊지 마. 안 남았죠. 몇발안 남았죠. 근데 총알 너무 막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총알 돼요? <웃음> 총알 다 쓰면 또 이상하거든요. 상황 이상해. 제 대장탄 근데... 두 발나 맞췄어요 어 어. 어? 어? 아, 아. 총알 없는 것 같아? 다쓴거 같은데? 같은데? <웃음> 어, 총알 없으면 총알 한번 버려봐. <웃음> 총알 없어요. <없대. 웃음> 아 그러면 이렇게 아... 할게. 여기 분홍색 머리 승리. 왜냐면 더 많이 맞췄어. 오, 아. 어, 범인. 호남 범인. 잡고세이브트 풀었고 어, 대격성 오오오! 순간적으로! 오오오! 오오오! 와야 어, 근데 오, 어, 이쪽은 거의 집사거든? 집사? 버틀러거든 지금? 음, 지금 손목 시계도 샀거든? 아아아아! 버틀러 컷! 저는 아. 스티브 분좀 기대됩니다. 스티브. 아하. 저는 요즈의 인물로 묶고 있거든요. 약간 고인물 느낌이다. <웃음> 그치 고인물들이 보통 저렇게 자. 가 봅시다. 네. 자, 레디. 파이트. 어? 스브 출발 늦지 않았나요? <웃음> 여기서 스텝 다운. 어, 어, 어. 와, 와. 오. 야, 이 사람. 야, 뭐야? 날카로 워요 날카로 와. 조금 남으면 바로 그냥 쏴요 <웃음> 와하! 와! 와! 둘다 늦었는데요? 어? 근데 이쪽이 너무 늦어 늦었... <웃음> 이쪽이 너무.. 어 근데 어? 이거 이거 <웃음> 뭐야? 아저 친구 그 친구인가 혹시? 이번에 13살 우리 잼미 친구가 너무 예쁘게 시참을 신청해 주셔가지고 댓글에다가 이제 써줄 때 범죄 영화나 조폭 영화 같은 거본거 거 있으면 써달라 그랬는데 거기다 미니 특공대를 써놨더라고요 <웃음> 예의 있고 아 저, 정말 귀엽더라고요 아 근데 미니 특공대 범죄용은 맞거든. 혹시 나 미특이다. 방금 떨어진 친구가 미특이었어요. 아. 아. 진짜? <웃음> 아이고 이럴 수가. 야 근데 겁나 멋있다. <웃음> <웃음> 왜 이게 뭐라고 멋있지? 어! <웃음> 불! 야, 우와! 와! 우와! 우와! 우와! 야 명승부. 오! 야! 명... 패자부활전을 하자구요? 여기서? <웃음> 솔직히 근데 아까 연비가 한번 지적해준게 이 전체 인원이 항상 목요일마다 참여할 수는 없을거야 어 여기서 패자부활전해서반 어때요? 이건 어때요? 이거 벽에 숨는거 없이 여기 벽 없애기 벽을 이렇게 세워도 돼자 <웃음> 이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예 레디? 파이 오호. 응? 꺼냈고. <웃음> 오! 아. 와! 오! 오오오오오오 <웃음> 오, <웃음> 총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서두르니까 왜 그런 거 있지? 딱 들었을 때 허둥지둥하다가 총을 총 놓쳐버리는. 어, 드디어 왔습니다. 미특대 잼민. 러디. 파이. 진짜 드래 싸움. 아아 아, 아. 어 근데 미특이. 미트기... 어, 미특아. 미특아. 미특아. 미특이 목걸이 써. 미특이 목걸이. 미특아. 미특이 목걸이 써. 미특. 미특. 미특. 어, 미특아. 미특이가. <웃음> 방금 막 손에서 못잡아가지고 막어둥지대 <웃음> <웃음> 근데 지금 한명 남았는데요? 음. 멤버 중한명 해주죠 그럼 멤버 중에 음. 어? 아 그럼 제가 또 나서야겠네요 너무 빡센 거 아니야? 음. 아네 레디 뭐... 저기 연사장 뭐 실력 좀 봅시다 형 <목소리> 풀었지? 야! <목소리> 야 이씨! 야저 조라이 안이야 저거! 저 조라이 안이야 걸려버렸구만 걸렸습니다 형부! 남는 사람 없어 지금? 쟤 뭐야 저 점프하고 있는 사람 패자벌자 해야되는 사람이야 해야되는 사람 맞지? 어어 어, 일로, 아, 일로 일로 일로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어 이거 반머리 대전인데요? 어 그러게? 바둑이 대전 반가리야둘 다? 가족이 아니? <웃음> 레디. 퐈이! 어, 지금 늦었어요, 이쪽. 어. 어, 근데 따라잡아. 근데 따라잡아. 어, 어 반반부만이 반반부만이 어, 어떤 우와. 지... 우와. 야, 빨랐다. 근데 컨디션 올라왔네. 그 누구보다 빨랐거든, 방금. 야, 음. 야 이래도 거르고 음. 걸렀는데도 지금 33명이네. 근데 이번에 질서가 워낙 좋아. 어, 워낙 좋아서 일단은 예비 멤버로 다 넣어놓을게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 계신 여섯 분은 예비의 예비인원이야 오케이? 다음 주 목요일에는 여러분 이분들 데리고 드디어 연사장과 저의 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끝내기 전에 네. 한 팬케빈 대결하죠 <웃음> 아나 네, 보고 싶긴 하다 자둘다 깻무 아닌가요? 자 깻무 풀어드리겠습니다 음... 그럼 그이 대결이면 벽 생겨야지 숨는거 근데... 자문 앞에 어... 딱서주십시오 어느 대결보다 흥미롭긴 하다 암라드 한편아 왜? 네. 찢을게 형 어? 구멍송송할게요 <웃음> 어, 오히려 문에서 떨어서 출발하는 지리! 파이트 <웃음> 당연히 늦죠. 문에서 어? 늦게 멀어진니 <웃음>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웃음> 아! <웃음> 오! 이거지. 오! <웃음> <웃음> 아, 근데 캐빈 님. 응? 아, 별로 멋있진 않았어요. 어, 그거. <웃음> 아니야. 내가 지른 비명 아니야, 소라 오해하지 마. 음. 누가 봐도 <웃음> <형 보스잖아. 웃음> 형밖에 안들가는 보스잖아. 돌아가는... 보스잖아. <웃음> 보스잖아. <웃음> <웃음> 보스가 아! <웃음> <웃음> 보스잖아. <웃음> 라이보스 <아유> 비명 <웃음> <웃음> 비명 보스였네 무서워 <웃음> 무서워 <웃음> <웃음> <웃음> <웃음>